넘어졌다 일어나서 뛰었는데 그랬는데도 엄청난 의지력과 스피드로 예선을 통과했어 구독과 좋아요 두께도 두깨 녀석도 저렇게 집념이 강했어 시골 고향에서 우리 집소장농었던 황노인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점심 도시락도 없이 매일 산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학교 다니던 녀석이 살돈도 없어서 뛰면서 빌려보던 녀석이 나보다 공부도 언제나 없었어 단거리 달리기까지 없었어 물한고 먹고 뛰는 녀석이 나보다 빨랐어 난 녀석에게 질수 없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했어 돈으로, 실력으로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녀석을 이기고 싶었어 그래서 이겼어 마리야 지금의 위치를! 여전퇴! 내가 더번 다시 또 너에게 당할 것 같아! <웃음> 이번만큼은 이 녀석을 이기고 말 거야! 그화세는 여전하군.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볼까? 누가 이기나? 이젠 고치 자리도 또 내가 지고 마는 것인가? 무섭노 쩜쩜쩜쩜 펌! 어? 아 국뽕에 취한다! 홍두깨 관종력 플러스만 의지 한국인! 첩첩 첩첩! 아니, 관종력 1만 의지의 한국인! 응? 드리번? 드리번? 오늘은 어째 강나라 선수단이 하나도 안 보여? 음. 우리가 예선 통과했다고 자랑하려 했더니만… <웃음> 여기요! 익스큐즈미! 다들 어디 간 건지? 저런… 모르셨어요? 저기 안내문을 읽어보세요 어? 엥? 비, 뷔페? 레스토랑에서 환영회를? 와하하하 <웃음> 이거 오래간만에 허리띠 풀고 먹방 한번 보여줘야겠네 크크크크크 <웃음> 그, 그, 그, 그, 그. 하니야 뷔페를 먹을 땐찬 음식부터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대 한 가지씩 다 맛보려면 아주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겠다 <웃음> 기대되는구먼 뭐하니하니야 이렇게 꾸물거리다간 맛있는 음식 통 나겠어 늦기 전에 선생님 먼저 가세요 흠, 녀석 이런 중요한 판에 샤워를 하다니 끙 오냐, 알았다 <웃음> 가서 자리 맡아 놓을게 빨리 와라 <웃음>